하나 둘 아이!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소연입니다, 아이들 소연입니다. 우기예요 아이들의 소연 우기가 마리클레를 1월호에 나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마리클레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설정! 네,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놀아주세요 알았죠?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추측 인터뷰 시작합니다, 시작합니다. 언니 이거 맞춰야되는거야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 둘셋아야 하나, 둘, 하나, 둘, 아니야? 아니야? 아 아니야? 아 아니야? 아닌거야넌 라타타지? 맞아나 아니야? 아니야? 나니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 아니야? 아, 아니? 이미 끝났어 저는 라이언이야아야 아니야? 아야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 자르려 <목소들을> 있는데 너 모를 것 같은데 요즘 보고 있어? 어 요즘 또 보고 있어 아또 보고 있는 거야? 웃기 어? 없잖아 여기 안 보잖아 나? 아 요즘에 중국 드라 와봐 진짜 큰일 났 이거 맞출 수가 있어? 없어 어, 맞출 수가 없을 어. 것 같은데. 아니, 그거 포기해야겠습니다, 이 질문. 네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입질문 네. 안될것 같아요 언니 뭐야? 나는 도쿄골 아... 응 너는 뭔데? 나 서른 뭐 어쩔쩔 그 그래, 주무드라마 있어. 겨울 단식은 뭐니 원이에도 호떡 붕어빵 귤. 아제금 호떡 붕어빵 귤 하나 둘셋귤귤 귤? 아니라고 나 붕어빵이야. 어 뭐야 나도 붕어빵인데. 아 진짜? 어, 뭐, 뭐야? 와, 통화하긴 해! 나는 한, 한 적이 없어 아, 우리 아저... 저희 통화잘안 해요 어? 있어, 있어! 오케이, 오케이, 렇게 하나, 둘, 셋. 쇼기! 어, 내가 너랑 언제 통화를 했어? 어, 했어! 언제? 얼마 전에. 언제? 한 3주 전. 아 그게 왜 최근이야? 했어. 저는 수진이랑 제일마중인것 같은데. 어. 무슨 이유로 잠깐 통화한 거야? 왜냐면 쇼아 통화 지금 못해. 맞아. 네. 쇼아 여기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요. 안한지한 한 반, 반년된것 같아. 어, 맞아. 슈하. 슈하. <웃음> 아, 수준이 아니구나? 그래. 건? 아 오케이, 알았어, 왜 알았어. 왜 이렇게 어려워요?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자 이렇게. 하나 둘 셋. 소야. 네. 나는 약간 그런 건줄 알았어. 유튜브에 거, 유튜브. 아니야 나야? 맞았어? 아니? 아니지. <웃음> 뭔 소리야? 아우 배고프고 졸릴 때. 아두개 동시에 때. 하나 둘 셋. 자는다. 나 이거 많이 얘기해서 잔다고 아 진짜? 언니 그거 시키고 자잖아 근데 그러니까 자는 거잖아 그거는 걔 먼저 시키는 거잖아 아니야 나안 졸리고 배고프면 먹지만 배고프고 졸리면 자 어? 나먹는데너 먹어? <웃음> 나먹는데 <웃음> 먹고 자는 거지 <웃음> 잠깐 10분 동안 먹고 자는 거지 얼마나 행복해 모두가, 모두가 예스 할때 아, 웃기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y e 뭐야! 언니, 너야? 나, 너야. 나도, 너야? 너, 너야? 아, 나, 너야? 나, 나 언니랑 좀 비슷해. 너 별로 주택있지 않잖아. 나 주택 완전 씁. 아니야, 너, 예스야 진짜 나, 이거 내가. 아, 알. 아, 그, 아, 좀, 이게 상황이 좀 봐야 돼요. 예, 막 예를 예 들어, 패션 쪽을 거래하면 저는 항상 예스거든요 예, 근데 뭐. 다른 주제면 항상 다른 거. 주제도 뭐, 아니, 뭐 예스야 나는 은근 강한 애야 그래 난 너야 언니는 너야 난 너야 웬만, 왜냐면 왠지 다 예스하면 괜히 더 너를 얘기하고 싶어 <웃음> 그거 뭔지 알죠 아니, 여러분 네,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 우기가 하나 맞추지 않아 지금? 나? 그걸 안맞나한 개도 것안 맞춘 거 같아 나한 개도 안 맞춘 너 거. 방금 맞췄잖아 너아너 아, 너 하나만 언니 다 틀린 것같아나다 틀린 것 같아, 같아. 아이 이 어떡하냐? 소연씨가 <목소리> 두개맞어 어? 뭐야? 제가 뭘 거야? 맞혔어요? 어쨌든 두개맞췄대 그러면 됐어? 축하해 어예 축하해요 네자 <목소리> 지금까지 추측 인터뷰였습니다 안녕 <목소리> 안녕 망했어